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들어온 캐릭터는 무과금으로 계속 쭉 키우던 랜서입니다. 자, 원래 예정은 복구권을 받고, 어, 이때까지 질렀던 템들 한번더 도전해보고 파이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복구권 오류 때문에, 아, 지금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복구권 창고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기다리다가는 29일까지죠. 무료 클래스 변경을 할수 있는데, 파이터로 요걸 이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복구권 포기하고 그냥 파이터로 일단 건너가야 할것 같습니다. 또 신규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여기 찍혀있는 이 랜서들 만렙 찍은 거좀 되거든요. 요거는 좀 오래 키워가지고 무과금이어도 연말을 조금 뭐 했긴 했어요. 어, 꾸준히 한 사람보다는 레벨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요걸로 요걸로 지금 파이터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스킬효율 나오게 세팅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클래스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직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미스틱 랜서 여기 특가까지 다 있거든요 아마 변경하게 되면은 파이터도 전직한 상태로 바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상자중에 주의사항에 스킬같은거 요거는 미리 써야된다 했거든요 어 요런거는 써서 그냥 레벨로 찍어 올리는게 낫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여기 있던 인벤토리창 템들이 뭐 없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자 한번 이대로 파이터 한번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될 경우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달밤의 서큐버스 의상 어 일부러 약간 이 레드빈 약간 이 와인 색깔나도록 색깔까지 구매해서 맞춘 코스튬인데 아 요거를 못 입게 되네요 아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아 이거 랜서 보라색 테마로 색깔 맞춰서 잘 쓰고 있었는데 아 이제 좀 이별을 해야 할것 같네요 뭐 파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넘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전직하면 받는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다 옮겼고 마을에 다 왔고 뭐 이상 없겠지? 뭐 버그로 사라진다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진 않겠죠 뭐 여기 템들이 사라지고나 하면 어 큰일 나는데 자 클래스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무료 클래스 가자 현재는 지금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른 캐릭터에서 파이터로만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돼 있구나 장비는 네 지금 전부 다 무료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내가 끼고 있는 장비들 요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 아 스킬은 요렇게 돼 있구나 야 이거 참 스킬 찍기 애매하게 돼 있다 이거 레드잼 주고 바꾸려면 한참 걸리지만 일단 요렇게 쓰면은 지금은 무료니까 이때 해봐야겠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자 이거는 여기에 참고하는 스킬트리는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제 스킬트리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급. 고급 쪽은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체크만 하면 되나? 아요렇게 체크만 하면 되네. 요런 거 요거 세개 이거는 필수. 필수로 찍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타오로는 포그. 등화의 시앗. 일단 고급은 다 찍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스킬트리 설명에서 열풍 돌격 찍는다고 했죠? 근데 개수 보니까, 딱 맞죠? 딱 맞네. 아, 두개 부족하네. 그러면은, 제 원래 랜서에 쓰던 거랑 똑같은 개수거든요? 딱 맞네. 희귀는 이렇게 다 찍으면 되고. 그리고 범위 영역, 범위 영역 찍을 겁니다. 범위 영역 찍고. 아, 스킬 공격력? 찍어낼까? 여기서는, 단 단일 대상이죠? 음, 음, 어렵네. 자, 드디어. 파이터로 넘어왔습니다. 아 의상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왔네. 어 기본 그거네. 기본 외형이고요 의상실에서 아 이거 랜서못입어자 초신성 투원 효과 적용. 외형 적용. 오 이게 파이터의 전진 부기입니다. 오 이거 파란 빛깔은 오 이건 좀 간지인데 오 이거 이펙트 간지다 이거는 오 이건 괜찮아요. 오 각반 각반 오 각반 간지다 이거 와우 파란색깔 이거 월드미션 마지막에 여기 이제 매력만점 아이템 한개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걸로 일단 버텨야겠네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아 일단 무기가 이 빛나는게 랜서 무기 디자인보다 이게 훨씬 낫네 아 평타가 어. 평타딜이좀 약한 느낌은 뭐지 어 확실히 좀 범위기가 붙으니까 조금 할만하네요 아 그래도 역시 랜서는 못 따라간다 잠든 속도는 크, 근데 역시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보는 맛이 좋네 아 이거 때리는 타격감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랜서에서 지금 파이터로 클래스 변경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스킬 트리까지 지금 완벽하게 한번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무소과금 기준이죠 또 이제 과금러분들은 영웅 연마까지 다 되면은 이 전직 스킬을 쓰면 되니까 그때는 또 스킬트리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은 요정도 지금 일반 고급 휘기까지 쓰시는 분들은 제가 짜놓은 스킬트리로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오는 랜서 1분동안 사냥과 파이터 1분동안 사냥 한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